얌전히 있어 보세요 하고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머리 계속 떨어져요. 자 머리 위에 음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와 맞았다. <웃음> 꼭 PVP가 아니라도 PVE에서 PVE에서는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예쁘나? 어머나 잠깐만요. 어머나 어요 연이 누나. 요것만 아시면 되도록 제가 업데이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월 12일 업데이트 핵심 정리입니다. 자, 핵심은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연이 등장. 예, 예쁘고 강한 구사왕이다. 자 오늘 생방에서 그거 이제 자세한 스킬이나 이런 거는 써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스페셜 소환이 돌아왔겠죠? 이전 스페셜 카드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뭐 이제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짚자고요. 천장 확정 소환이 존재한다. 어, 확정 소환이 존재한다. 연희나 사성이 떠도 천장 카운트는 초기화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무조건 뽑겠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역시나 연희 명함은 무료 획득이 가능하다 예아이거는 전통을 쭉 이어가네요 열심히 잡으면 누구나 그죠 어 연희를 받아 갈 수가 있다. 와, 요 부분은 참 칭찬합니다. 제가. 신캐가 나올 때마다 어떤 잔치처럼, 잔치상처럼 더 먹을 사람은 이돈 내고 좀더 사먹으면 되고, 일단은 그냥 한 입들 다 드셔하고 탁 뿌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스페셜 보스 연이 이제 스테이지가 나왔겠죠? 예쁩니다. <웃음> 자, 눈빛이 아주 깊어요. 자고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다 죽는다. 약간 졸리운 눈인데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묘한 매력이 또 있어요. 자, 스페셜 보스 난이도 구분이 원래 5단계였는데 3단계로 축소가 됐고요. 1일 플레이 가능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루비 추가 입장이 불가하도록 변경됐고요. 보상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 그러니까 보상은 같다 말이야. 1회로 줄었는데도 보상은 3배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렇다면 뭡니까? 피로도 완화의 의미를 가진다 아주 좋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상은 그대로 다 챙겨줄테니 한 번만 해도 세판뛴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번 뽑기 해자 이번 뽑기가 해자다 미쳐버린 갓 이벤트다 내가 요렇게 표현했는데 아 미쳐버렸습니다 요정도까지 준다고? 저는 요 이벤트를 봤을 때아 이번에는 연희를 무료로 안 주나 보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뿌리 뿌니까 아 연희를 안 주기 때문에 이걸 뿌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연희또줘 연희 주는 거는 여전히 다 이어가고 그러면서 갓 이벤트를 한다 자뭐 이벤트 뭡니까? 연희 소환 이벤트인데 보시다시피 쫙뭐 요런 거 있는데, 자, 이거 다볼 필요 있나 없나? 한줄 요약해 드릴게요. 한줄 요약해 드리면 스페셜 뽑기를 두 천장 하면 일반 뽑기 한 천장만큼 티켓을 퍼줍니다. 달다. 여자들, 어, 계속해서 연희 성장 이벤트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연희를 키우면 재화를 퍼주겠다. 이번엔 또 이런 이벤트가 되겠고. 아, 삼성 경험치 카드 10장, 10만 골드, 무기 조각 소환 상자 30개, 사성 경험치 카드 3장 등이 있는데, 여기 좀 굵직하죠. 5성 승급 카드 2장, 주부입니다 5성 승급 카드 2장, 20만 골드에 영웅석 소환 상자도 30개까지, 그리고 영웅 무기 조각 소환 상자도 30개. 하...달다 <웃음> 뭐만 하면 준다? 연이를 키우기만 하면 야 우리 연이 어차피 60렙 갈거 아니에요 예? 가다 보면 알아서 다 받아 <웃음> 자 그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10월 1 2일 개발자 노트 핵심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중요합니다 예, 개발자 노트인데 피로도를 개선하겠다 첫 번째 오프라인 모드를 어 만들어 보겠다 앞으로 오프라인 모드를 만들어 보겠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오프라인 모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일 보고 이럴 때는 오프라인 모드 딱시키놓고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잘놀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두 번째 룸보움 필드 스태미나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자동 사냥을 돌려야 얻을 수 있던 보상을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돌아도 얻으실 수 있도록 드롭 보상을 함께 상향하겠다 이게 좋아요 일단 드롭 보상이 상향된다 자, 그리고 어, 신규 드롭 보상으로 희귀한 랜덤 보상도 보상이 추가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일단 우리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부분입니다 자세 번째 겹사 완화. 신규 룸 모음 필드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PVP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숙제 피로도를 완화하겠다. 입장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조정 방안 논의 중이다. 3대 3 결투장 맵 구조 변경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투 양상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자, 그다음 장비 분해 기능의 추가입니다. 어, 불필요한 사성 이상 장비의 활용처. 그러니까 이제 작업 다 하고 나면 이제 인마들이고 끼고 싶은 거 그냥 부사 프기도 진짜 배 아프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장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 어, 분해와 어, 조합 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도 또 뭔가를 할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식을 고려 중에 있다. 어, 장비의 획득과 성장이 보다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웅 밸런스 조정이 있겠습니다. 사용성이 떨어지는 영웅의 밸런스를 조정하겠다. 특정 영웅들에게 이동 공격 옵션을 추가하고 오... 슝슝슝슝슝 관련 패시브를 강화하는 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약간 사용성 떨어지는 애들 밸런스를 조금 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영웅 아이템 가방 사용성 개선 자 모조 카드 가방에막꽉차 있죠 어,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다고 라 개발자 노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조 카드와 제작 재료들을 활용해서 조합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어, 모조 카드도 어떤 조합식 어? 조합으로 뭔가로 다른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있는 어,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 시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환원 재료 필터를 개선하겠다 자, 그 다음에 길드전장 6대6 모드와 난투전 모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길드전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웅 파견 시스템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어, 수집 성장한 영웅들을 활용하여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영웅 파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어, 키우 애는 막 이래저래 키웠는데 글말을 쓸 일이 없게 됐 조금 배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을 파견 보내 가지고 이런 어떤 재화들 이 재화는 일단 예시 이미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예시 이미지고 뭐 하여튼 뭐 비슷한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여러 덱을 사용하는 신규 p v 콘텐츠도 다양한 영웅을 활용하여 여게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양한 영웅 좀 키우고 있는 애들을 덱을 좀 꾸려서 여러 덱을 꾸려서 이 덱을 기반으로 여러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의 콘텐츠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애정으로 키운 애들 혹은 좀 키웠는데 그래서 이말 어디다 쓰지? 않아요? 이런 자석들이 어떤 다양한 콘텐츠 쓰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세나 랩의 무법 지대와 오대오 자동 결투가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세나랩에 추가됐다는 거는 아직 정규 컨텐츠로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이 컨텐츠 써보시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고칠 게 있으면 의논해서 고치자. 이게 세나랩이죠. 본격 소통의 장인데 어 미리 이두 가지 컨텐츠가 이제 오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법지대는 뭐냐면 필드 PVP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어 말이거든요. 어떤 무법지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PK 걸고 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어떤 그런 장인이 될 텐데 피의 파티를 즐기는 분들, 어 피의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있 필리에서 막 좋아했었거든 내가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될것 같다. 그다음에 자동 결투장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5대5 자동 결투장이 세나랩에 먼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전열, 중열, 후열에다가 영웅 뭐 배치할지 이렇게 배치도 좀 짜가지고 덱도 다섯 명으로. 딱 꾸려놓고 오토로 싸우는 거. 뭐, 원래 세나잖아요. 세나의 근본 결투장이잖아요. 이게, 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저는 지금 요즘 컨트롤 맛에 좀 빠져있지만, 아, 나도 아재다 보니 손가락이 좀안 따라갈 때는, 아니야, 난 괜찮아. 나 괜찮아. 손가락 딸리시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뇌지컬 뇌지컬은 되는데 피지컬은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결투장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로도도 좀 덜한 PVP고 지금 세나랩에 먼저 공개가 돼 있다고 하니 한번 체험해보고 좀 다듬을 거 있으면 좀 다듬고 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 중에 개발자 원트를 공개했다고 하면서 스페셜 카드 소환권 1 0 장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웃음> 우... 아, 일단 잘 받을게요. 일단 감사히 받고 그 점검 중에 개발자 원들를 공개하면. 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선물을 준다니까 받아야지. 여러분 우편으로 우편 받으셨어요? 우편으로 어 스페셜 카드 소환권 10장 다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나 칭찬할 부분입니다. 자 뽑기 가보십니다. 뽑기 개망했어요. 동지가 필요합니다. 아나동지가될 생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 손절할게요 미안합니다. 전 오늘 대박이 나도록 할게요. 예, 어제 내 대박나는 거 봤지? 아, 이진났님 아니, 자기 뽑기에 망한 가지고 내, 내, 내 여신까지 날개를 피지 말라니 구스 뽑기는 대박납니다. 왜냐면 지금 기운이 왔어. 어제께 봤지? 내가 뽑기. 음? 자, 먹어 날개 일단 가볍게 한번안 펴주고. 이제 네, 계속해서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예 <웃음> 제발 부탁합니다. 날개가 빡빡살이가. 자, 서럭, 촥! 봐봐, 마! 야! 야! 야. <웃음> 야 이런거거든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입니까 근데 풍이니까 풍크 한번 가자 풍크 지금 삼각이거든 사각 한번 가보자 풍 에이스도 뭐 나쁘진 않게 먹고 이만하면 돼 야 테나 많이들 좋아하시네 어.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자성이 나와가지고 깔딱구 부채 들고 깔딱그리사텐 육각 쓰인다고 육각 가자고요 테나 <웃음> 앞으로 눈에 띄지 마라 자 어둠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리나라도 오늘 어. 헉! 레인님 리나 3개 뽑았다고 오늘? 오늘만 리나를 3개? 아 진짜 겁나 부럽네 진짜 또 아무 문양도 없나 나는 리나가 안 나와요,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리나가 빗속에다 날개까지 피셔야 되는데, 누나가. 요럴 때 이제 내가 리나를 기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와! 아이고, 리 리나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딱 리나, 리나, 계산때딱 리나가 탁 나와보니까. 이게 말하는 대로다. 이말 아니겠나? 자, 사성 확정. 자, 확정. 자, 확정. 다크닥. 오! 어? 야, 빛이다. 빛, 빛, 빛, 빛, 빛, 빛. 야, 이거 안에, 안에. 저게 무슨 문야 야, 여러분. 저거 무슨, 문, 무슨 문양이야? 저거? 저거 무슨 문양이야? 미르야? 에이씨. 미르야? 미르야? 혹시 연일 수도 있잖아. 혹시 연이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착! 아, 얘 목소리, 이게, 야, 하하나 <웃음> 이것도. 야, 꼬마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 니가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어디서 이 자식이, 진짜. 그래 우리 빛 색깔 한번 봤으니까, 봐봐! 빛 색깔 한번 봤으니까 할때 빛이 탁 그대로 오는 거야. 어? 빛, 어? 야, 야, 야, 야! 야! 와 이거 폈면 난리났다, 그지? <웃음> 도르미네얘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안 뽑힐 거니까. 도러미네 <웃음> 아, 야, 야, 야, 야, 야, 이거 뭐가? 이거 뭐가? 이 뭔데? 이거 뭐? 이거 뭐가? 잠깐만요.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야, 이 야, 야, 리나다. 잠깐만요, 리, 리, 리, 리, 리나. 이제 사각, 사각, 사각일 걸? 이제 사각일 걸? 이제 사각일 걸?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릎 불떡 꿇었네 내가. 아, 어? 아이고. 어, 빛이다. 자, 날개 한번 펩시다. 누나, 진짜 오케이, 와서 제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뻑뻑하지 않습니다. 촥. 아, 야, 이거 한번 피웠으면 누나, 진짜 여신님, 운동 좀 합시다. 날개에도 근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자주, 자주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여신 누나, 제발, 진짜. <웃음> 자, 우리 회전근개, 우리 날개 누나, 우리 여신 누나, 회전근개 한번 힘 한번 줍시다. 자, 회전근개 한번 돌리시고, 착 펴주세요. 아이고, 결국 천장엔딩이네. 아 드디어 확정입니다. 싸라라라랑자 일단, 간격스럽긴 하네요. 간격스러운 확정이다. 입 착! 누가 잠을 방해했어. 죽는다 진짜. 와. 와. 모두 잠자고. 나도 잠들 거야. 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천장을 가면 이번에 뭘 받게 된다? 자, 이벤트 탭에 가면 연이소환 이벤트가 해지고 와우. 요렇게 티켓을 총 120법 총 120장의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네요. 인상적인 장면이다. 존보했던 루비를 써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자, 요렇게 연희를 자, 60레 연희가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연희 성장 이벤트. 자, 일단 착 받아 먹읍시다. 자, 5성 승급 두 개, 5성 승급 두 개. 자, 무기 조각 상자까지 해 가지고. 자, 3대 3결투에 한명 갔다, 그지? 한명 갔대. 자, 얌전히 있어 볼래? 들어갔다, 들어갔다. 저 레이첼님, 지금 나한테 타겟팅 잡혔다. 타겟팅, 타겟팅. 잡혔다. 잡혔다, 이거. 못 살아남는다. 잡혔다. 나한테 좌표 찍혔다. 죽는다, 이거는. 와. 야, 이씨. 야, 이거는. 야, 이거. 나한테 타겟팅이 잡히면 그냥 머리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아 어, 괜찮다. 자, 우리 3년이, 3년이 팀 출발합니다. 어, 상대한테 다행히 물새인은 없습니다. <웃음> 어, 물새인은 무섭네. 자, 우승하러 갑니다. 슝. 아무도 안 맞았나? 자, 얌전이 있어 볼래? 확정. 머리에서 뚱뚱 떨어지고. <웃음> 자,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레이첼 누나. 도망가셔야 돼요. 머리에서 떨어질게요. 쫑쫑쫑쫑쫑아 저거보다 평타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자 우리 삼년이 압박 들어갑시다 3년이 자 이제 돌린다 돌리는게 이게 진짜 이 스킬이 되게 좋네 이 스킬이 진짜 이 스킬이 되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한테 타겟팅 잡혔잖아 예 죽는거지 이거 어, 아, 야삼년이 풀삼으로 승급 성공했습니다 이야 재밌네 운석 떨어져 유 오빠 태오빠 조심하세요 태오빠 머리에 빗떨어져요 머리에 빗떨어져요 계속 조심하세요 머리에 빛이 계속 떨어집니다 갑자기 수십니다 그러다가 오우. 종종종종종종종! 자 얌전히 있어 보세요 하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저저저떨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게,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 빗 굴러 가요 같은 느린 느낌인데, 느린 느낌인데, 머리 위에 계속 찍으니까, 뭐야, 씨, 싶어. 저 회피를 자꾸 쓰는 거야. 회피가 빠지다가, 운석이 쑥 떨어지는데, 회피가 없어. 야, 안 돼! 할. 흙 맞으니까 피가 진짜 야, 운석 데미지는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꼭 쪼개지 뿌는데요? 어 지금 3년승이가 잠깐만 이 스킬에 아이 스킬에 마지막 타격이 꽃이 뿌면 5초 동안 속박이니까 그 속박에다가 어이 운석을 떨어뿌네 그지? 요게 맞아 떨어지면 겁나 생기네 5초 동안 이동 불가 걸렸을 때 이게 운석이 떨어지고 운석 맞으면 5초 동안 기절이고 그럼 뭐 완전히 콤보가 이어지겠네요. 그런 느낌이랄까? 이 이번 스킬 되게 중요하네. 와, 투 힐러시네. 아우, 내휘 휠패키를 왜 눌렀지? 자, 요거 들어갑니다. 자, 운석 떨어질 수 있어요. 빡. 운석 떨어집니다. 꽝. <웃음> 맞은 거 같은데? 안 맞았나? 맞은 거 같은데? <웃음> 야 이게 진짜 <지금> 개꿀잼이다 <웃음> 이게 묘한 꿀잼이긴 해요 자 연희꺼 스킬 가고요 마지막 타격을 맞으면 와딜치치리는데자 갑자기 돌리보고요와 봤나 방금 야 봤나 야 이거 방금 판은 제가 이제 좀 점점 연이를 연이에 뭐가 박혔을 때 상대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좀 느낌 옵니다 각성 많이 올라가신 분은 되게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 오각되면 또뭐 있었노 낙법 있잖아 낙 법에 무적까지 봤잖아 피도 차고 예, 연이 오각 좀 되면 제가 보기 pvp 영웅으로 충분히 활약할 것 같고요 명암만 따신 분도 제가 지금 하는 정도 느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은 납니다 예 고각되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꼭 pvp가 아니라도 pve에서 피부 이에서는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예쁘나? 엄마나 잠깐만요. 어, 우리 확대를 한번 해봤구나. 어? 머나어 여. 어머 왜 이렇게 예쁘냐 이거? 연희 누나. 할머니신데 할머니신데. 이게 그게... <웃음> 할머니인데 왜 내가 약, 약간 동글이지? 야왜왜왜 왜, 어? 왜, 왜 이렇게 예뻐 급 감성 타임. <웃음> 간직 진짜 급이었다 이거는.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얘기하던 까먹었어요. 오를 어, 이렇게. 내려다 봐주시는데 되게 천천히 내려다 봐 그것도 졸리운가 봐 연희야 아 연희 할머니 잠깐만요 연희 할머니 아니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해 잠깐만 이거야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아 넋이 나가셨다고 아 예, 미안합니다 넋이 조금 나... 어머 저 홀리잖아 저 눈빛이 홀리는 눈빛이야 좀 제가 아, 정신 차릴게 약간 약하게 썼는데 뭐라 하대 아 pve에서는 <웃음> PVP는 아까 내가 방금 미숙하지만 좀 이런 느낌이었고요 PVE에서는 그냥 보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세리 운석을추떨짝불 건데, 안 세게 쓰가요? 쿵! 이렇게 떨어지 불 건데, 그죠? 그다음 이거 돌리면, 오조조조조조요요다 다 맞을 거고, 보스가. 자, 전범도 되세요. 구! 바이!